음시가지 맛있다 오렌지인가? 음나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봤어 음음 맛있어 와, 꼬끼튀기 씹으면 씹을수록 제일 풍미가 엄청 느껴져요 다음에 건우랑 같이 가서 먹을 거 사먹고 시장 보면 좋을 것 같던데 안녕하세요 댕댕이 여러분 윤댕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버스를 타고 통일시장에 놀러를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정보들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해보셔야 돼요 치즈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버스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한남 오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시장을 갈 거니까 일단 741버스를 타서 종로 이가에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음. 어! 어! 741버스가 오고 있어요! 우리 저거 타야 되는데 갑시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우와! 옳차! 저는 버스를 진짜 오랜만에 타는데, 거대한 자동차를 오랜만에 타니까 너무 좋아요. 그이 바닥의 그 울림 자체가 저한테 좀 추억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학교 다닐 때나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이럴 때 많이 탔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집에서 방송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차를 탈게 <웃음> 별로 없었어요. 와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장에 또 기름떡볶이가 엄청 유명합니다 여러분 또 한번 먹어줘야죠 집에 반찬 할 것도 좀 사고 우와 우와, 여기 버스 정류장 엄청 커 버스가 끊임없이 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버스는 7212 버스를 탈 건데 저기 화면에 다 떠요 몇 시에 무슨 버스가 도착할지도 나오고 혹시 그거 아세요? 뭐야? 버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할까요? 나가 봤어요! 4시부터 10시 반! 올빼미 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N이라고 뜨는 버스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타는 버스들이 운행을 멈추면 어. 올빼미 버스라고 해서 어? 밤새도록 운행하는 버스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서울은 24시간 편의점이에요? 뭐 계속 <웃음> 계속 운행을 한다고요? 올빼미 버스 내 스타일인데? 어 이번에는 초록색이에요 원래 그 버스 만화가 있는데 건우가 완전 좋아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윙해가지고 휠체어도 이렇게 올라올 수 맞아요. 있게 되어 있는 그렇게. 버스인데 네. 지금 54%가 넘는 버스가 지금 이 저상버스라고 합니다 서울시 버스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른 기준이 몇 살인가요? 어린이는 초등학생이고 청소년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아닐까요? 만 13살 오만 13살 저는나 한참 멀었네요 아까 얼마나 에는지 기억하세요? 버스요금 1200원이더라고요 버스도 조할인 버스가 네. 무슨 네. 조조할인에서여 네. 영화관도 아니고 버스 네. 6시 반 전에는 버스비가 할인을 해준대요 1,200원에 20%니까 960원이면 버스를 탈수 있는 거예요 <웃음> 이게 여러 가지 혜택을 또 버스에서 네, 여기서 일단 내릴 어, 저희 여기서 내릴 거예요 어, 근데 진짜 금방 왔다 <웃음> 순식간에 얘기 좀만 했더니 벌써 도착했어요 오, 낮아, 낮아 와. 어디로 가요, 시장? 어어, 어, 저긴데? 어, 좋은걸? 좋은걸? 전 이제 오늘 여기서 먹을 것들이랑 집에서 먹을 밑반찬도 좀 사고, 오 어, 여기 반찬가게예요. 우와, 기름떡볶이. 세장님 이거 기름떡볶이 얼마예요? 3 0 0원 이런 데다 볶으면 뭘 해도 다 맛있겠다. 사장님, 얼마나 여기서 장사하셨어요? 6 0년 조금 넘어요. 60년동안 기름떡볶이를 하신 거예요? 하나만 먹어볼래. 아무도 없을 때? 음!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지금 또 먹고 싶어. 닭꼬치! 오. 30cm라고요? 우리 구경해볼까요? 우리 애기도 치즈를 짱짱 좋아하니까 치즈킹 하나랑 불닭 하나랑 소금구이 하나랑 오! 여기 사장님 마인드가 너무 좋아요 써있어, 아끼면 망한다 하나.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과일 샐러드 이거 주세요 하나. 이렇게 얼마예요? 1 0오 맛있겠다 너무 좋아. 잡채 맛볼 순 없어요? 사장님 음. 잡채, 잡채 당면이 왜 이렇게 식감이 다르죠? 당면 식감이 되게 탱글탱글한데 안 익은 건 아니고 너무 맛있어요. 저희 모기버섯도 주세요. 네, 저희 남편이 모기버섯을 좋아해서 반찬을 조금 사려고 하면 너무 비싼 거예요, 사실. 시장 와가지고 사니까 이렇게 듬뿍 주시는데, 사실 이런 거 사려고 그러면 진짜 이거 반도 안 주거든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사장님이 손맛이 너무 있으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반찬을 사가면 너무 좋겠어요. 아, 잘 먹겠습니다. 어, 귤. 귤? 어, 귤한 봉지 주세요. 사장님처럼 예쁜 걸, 제일 예쁜 언니, 거 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게 통째로 먹을 수 있어요? 네. 한번 맛보실래요? 네. 오. 어때요?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죠? <웃음> 개맛이. 네가 개맛을 알아? 이럴 때딱 먹으면, 와, 이것이 게로구나 게장도 만드세요? 네, 제가 다 파가지고. 진짜요? 네, 그걸 언제 다 파세요? 바쁘신데. 새벽 4시에 일어서 세상에, 그렇게 새벽 4시에 와서 게를 손님들 먹기 편하라고 다 파셔가지고, 장사하시고. 진짜 힘들어요. 우리 건우랑 남편을 매겨줘야 되겠어요. 오늘 엄마랑 시장 먹방 한거 어땠어요? 엄청 <웃음> 맛있었어요. <웃음> 저는 이제 오늘 서울 버스를 처음 이용해서 통일시장에 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과 집반찬, 과일들을 잔뜩 사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서울 버스 많이 많이 이용하셔서 이런 맛집들과 명소들 찾아다니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서울 버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웃음>